이렇게 음. 해서 일단 패키지부터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패키지부터 먼저 좀 보고 뭐냐 또뭔 오류야 이거는 도대체 아니 핏프왜 이렇게 오류가 많아 패키지부터 먼저 뭐가 바뀌었는지 일단 이거는 이제 발렌타인이 사라지고 있네요. 그냥 UCL 프리미엄 패키지라고 이렇게 뜬것 같은데 여기에서뭐 엘리트 상자 뭐, 뭐 이렇게 나오네요 음, 퍼스트 라운드 상자는 저가 썼을대때 일단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요거 근데 7500원짜리 요거는 좀 야무지게 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다들 다 한번쯤은 사보시는것도 추천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봄마중 상자 뭐 이제 쪼만 있으면 봄이죠 음 그렇다보니까 또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 하고 봄마중 뭐 m 분의1 요런것들도 비트 없이랑 뭐 월드컵폰 저게 언제쪘건데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뭐 토티 뭐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좀 나왔구요 요것도 사실 뭐 최소 40억이라서 3300인데 40억이면은 그렇죠음 그렇구요 그 다음에 뭐 퍼스널 퍼스트라운드 상자 이런것도좀 그렇고 음엄마중에뭐 화이트캔디 사실 뭐 따져보면은 요거랑 그 다음에 뭐 요거 두개 정도? 음, 이렇게 좀 위에 것만 추천을 좀 드리고, 나머지 밑에 거는, 어, 그다시안 사시는 걸 추천 드릴 수 밖에 없겠네요. 그렇게까지 막 좋다라고 할수 있는 그런 카드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. 차라리 빛 없이랑 월드컵 저런 상자들이 아니라, 차라리 그냥 챔스로 다 계속 놔도든지 아니면 그냥 23토티, 요런 걸로 좀 어느 정도 좀두 개였으면 좋았지 않았을까. 물론 빛없시 포함이 아닌 그냥 진짜 빛없시만 하는 5강짜리 팩 이런 뭐 거를 차라리 좀 뽑아줬더라면 좀더 괜찮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음.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고 I'm here only